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역대 고티 최다 수상 역대 최고 수상 비율을 자랑하는 2015년 최고의 게임 위쳐3 다들 해보셨거나 한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방대하고 디테일한 세계관 완벽한 스토리 깔끔한 액션 등으로 게이머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게임이죠 바로 이런 위쳐3를 제작했던 CD 프로젝트 레드가 야심차게 오랜 기간동안 개발중인 사이버펑크 2077 이번 게임스컴에서 데모 영상을 풀면서 인게임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사이버펑크 2077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다가올지 함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이버펑크 2077은 당연하게도 2077년이 배경이 됩니다 그렇지만 흔히 우리가 미디어에서 미래라고 봤던 어, 네온사인 번쩍하고 길거리에 홀로그램 깔려있고 막 날아다니는 탈것들이 있는 그런 희망적이고 진부한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암울하고 불편하고 음침하고 절망적인 그리고 꽤나 현실적인 그런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데모 시험만 보면 무슨 캐릭터가 범죄도시에서 하는 것 마냥 도시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어두운 걸볼수 있죠 뭐 그럼 고사하고 먼저 커스터마이징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색다른 커스터마이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거쳐야하는 성별을 선택하고 나면 과거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게임은 RPG 요소에 슈팅이라는 요소가 녹아든 게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게임의 큰 줄기는 RPG이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스토리가 변하게 됩니다 주인공인 V는 어린 시절 동경했던 대상 어린 시절에 있었던 큰 사건 그리고 왜 나이트 시티에 왔는지 이유를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 캐릭터의 성격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다음에는 그냥 일반 게임에서 볼법한 평범한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습니다 외형, 화장, 타투, 체형 등등 말이죠 아무튼 커스터마이징을 마치고 나면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요 데모에 공개된 기본적인 전투방식은 톰클렌시의 더 디비전과 데스티니를 연상케 하는 생각보다 평범한 방식의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자신들만의 색을 입혀 마치 슈퍼핫을 연상케 하는 커레즈니코프라는 슬로우 모션의 특수능력을 사용하여 생동감 넘치는 전투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벽들이 부셔지는 디테일 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ui 입니다 미래시대인 만큼 인간의 기계화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플레이하는 주인공 또한 반은기계라고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UI를 제작한 듯 보이는데 매우 몰입감있고 깔끔한 U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VR로 이 게임을 플레이해도 큰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말이죠 이 점도 후반에 설명하겠지만 캐릭터의 커스터마이징에 따라서 게임의 UI가 추가된다고 하니 이런 디테일한 점들이 마치 진짜 기계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느낌을 주면서 게임의 몰입감을 올려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전투 이후에는 위쳐3나 폴아웃4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신 선택지를 정하는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웃음> 아..아..이건 게임이 좀 성인 게임인 만큼 적나라한 장면이나 콘텐츠들이 좀 많습니다 아무튼 선택지에 따라서 게임의 흐름이나 내용이 변한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해야겠죠 그리고어우야 아..아 이 게임이 갓게인 이유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의하면 로맨스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그걸 알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고요 몰라서 물으시나? 새 x 새 아무튼 이후 옷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물리데미지 화염데미지 EMP데미지 화학데미지 총 4가지의 데미지 요소가 있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게임은 RPG게임이기 때문에 옷들이 단순히 이런 방어력을 올려주는 역할 외에도 게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길거리 평판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길거리 평판은 서브미션을 완수하면 획득할 수 있으며 게임 내에서 비밀스러운 상점이나 새로운 콘텐츠를 해지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 게임의 이야기의 주축이 되는 나이트 시티의 모습은 일부분밖에 공개가 안됐는데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정말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매우 디테일하고 현실적이며 어딘가 어두워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정말 잘 그려내고 있으며 건물 안에서 이동을 할 때에도 로딩화면 없이 매끄럽게 진행을 할수 있게 되어서 이점 또한 몰입감을 매우 높이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의 중심을 걸어다니다보면 군중 및 커뮤니티 시스템의 개선으로 제각기 다른 모습과 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으며 n p c 들 간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들 덕에 실제 살아 숨쉬는 도시라고 믿겨질 정도죠 퀘스트를 하나하나 수주하고 진행하는 방식에도 상당히 공을들였습니다 기존 게임에서 그냥 띡 가서 오하이 oh, 하고 뻔한 레퍼토리로 그래서 이 도시에 어쩌고저쩌고무서워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n p c 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더 몰입감있고 자연스러운 스토리 진행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론 주인공인 브이는 반응 기계인 인간이기 때문에 개조를 통해서 신체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개조상을 통해서 신체 자체를 뜯어 고칠 수 있습니다 신체 개조를 하고 나면 기계에 몸을 지닌 인간답게 UI에 직접적인 변화를 준다고 하는데요 데모 버전에서 업그레이드를 한 개조를 통해서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남은 탄약수나 사격 방식이 UI에 새롭게 추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스캐너는 주민을 하여 물체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적들의 약점을 관찰하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이버펑크 2077의 업그레이드는 타 게임처럼 단순하게 강해지는 게 아닌 직접적으로 UI와 게임플레이에 영향을 주는 업그레이드로서 업그레이드 하나하나가 흥미진진한 요소로 잘 작용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데모 버전에선 개조 후 차량 앞에서 얼쩡거리는 어떤 불량배와 가벼운 시비가 걸리게 되는데 이후 갑자기 시비를 걸었던 불량 배가 친구들을 끌고 나와 차량 추격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게임 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예시라고 하네요 또한 여기서 차량 운전 중에 ai에게 대신 운전을 맡기고 차량 밖으로 총을 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3인칭으로 차량 운전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도심을 주행하는 자율주행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gta만큼이나 막 여기저기 들이받고 산타고 이 정도는 아닐 듯 하네요 다음으론 퀘스트 진행 방식에 대해 좀더 세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게임의 흐름 게임의 이야기를 좌지우지하게 되는 사이버펑크 2077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퀘스트의 진행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더 폭력적인 방법으로 적들을 몰살한다든지 적을 모욕하여 자극해 매우 와일드한 방식으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적을 잘 설득하여 아무런 마찰없이 평화롭게 진행한다든지 말이죠 이 장면에서는 비교적 평화롭게 적의 중심부까지 도달하게 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싸우는 방식을 선택했다면 이 적들을 모두 제거하면서 퀘스트를 진행해야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미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이 사이버펑크에서는 사람 하나하나가 아예 기계 아니 컴퓨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플레이하고 있는 주인공만 봐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일종의 걸어다니는 컴퓨터라고 해도 무방한데 몇몇 장면에서는 주인공에게서 랜선을 뽑아 어딘가에 연결하는 장면이 종종 보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npc들도 이런 랜선을 이용하는 모습들이 보이며 적을 처치한 뒤에 선을 꼽아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네트워크 해킹을 이용하여 건물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종할 수 있으며 해당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는 다른 객체들에게 바이러스를 심어 총이 안 나가게 한다는 등의 시스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점 또한 게임의 세계관을 잘 살린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네트워크를 해킹하는 ui 또한 정말 정교하고요 뭐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이 신경석과 비슷해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장비 외에도 칩슬롯이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댕댕이처럼 생긴 로봇이 주인공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전투를 하는 팩 같은 시스템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사이버펑크의 전투 시스템과 무기 그리고 스킬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무기 종류 중 하나인 테크웨폰은 벽과 기타 엄폐물들을 뚫는 탄환을 발사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상에 등장한 샷건의 안에서는 사격 모드를 변경하여 근거리에서는 강력한 데미지를 주면서 경직을 주는 모드와 언패물 뒤에 있어도 상당한 데미지를 주는 관통탄을 발사하는 모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웨폰이라고 불리는 무기는 네모칸 안에만 들어와 있다면 적이 어디에 있던지 자동으로 추적해주는 무기라고 합니다 보스전에 가기 직전에 테크 라이플이라는 무기를 획득하게 되는데 이건 몇발 쏘지도 않고 바로 다른 무기로 변경해서 전투를 하다보니 어떤 방식의 무기인지는 가능키기는 힘드나 그냥 라이플도 있다...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 밖에도 다양한 전투 시스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탄의 궤적을 그려줘서 벽에 총알을 튕겨 엄폐물 뒤에 숨은 적을 처치하는 도탄 조준 시스템으로 좀더 다양한 방식의 전투를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암살모드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공개했던 티저 트레일러에서 등장했던 모습처럼 보이는데 벽타기는 물론이고 어쌔싱크리드처럼 공중에서 뛰어내려 암살을 하는 동작까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호라이즌 제로던의 전투방식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해 보입니다. 업그레이드를 했던 스캐너를 통해서 적의 약점을 파악한 후 약점을 파괴하여 전투를 수월하게 만드는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도 눈여겨봐야 할건 무식하게 그냥 총만 쏴대는 AI가 아니라 옆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언폐물을 만들어주거나 캐릭터가 주위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직접 언폐물을 이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스를 처치하고 나서 하나의 퀘스트를 클리어하고 데모 버전의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다시피 개발자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다는 2015년 최고의 게임 위쳐3 이 방대한 스토리와 엄청난 스케일의 게임을 제작하기 위해 최대 250명의 직원이 투입되어 믹서기마냥 갈갈 갈려서 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 사이버펑크 2077은 무려 500명이 넘는 직원이 투입된 엄청난 스케일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개발자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그 방대했던 위쳐3의 많은 경험들을 이 게임에 잘 녹여내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이미 반쯤은 성공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데모 영상이 공개되기 전 한창 논란이 되었던 3인칭 1인칭 논란도 이번 데모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3인칭으로 표현해내기 힘든 1인칭 이어야만 몰입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다소 존재하였기 때문에 저의 생각 또한 이 게임은 1인칭 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전투나 무기 같은 경우도 일부분만 공개하였지만 신체 개조나 무기 개조를 통해서 좀더 방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무기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캐릭터의 클래스도 존재하는데 시작부터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고 방대한 스케일을 지닌 사이버펑크 2077은 현재 열심히 개발자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개발 중이기 때문에 해당 데모에 나온 장면들은 이후 개발 진행에 있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쳐3를 개발했던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개발 중인 야심작 사이버펑크 2077 정말 기대되는 작품이며 현재까지도 발매일은 미정이지만 5년 뒤에 나와도 기대를 걸만한 수준의 작품을 보여준 만큼 어서 빨리 갈려나가서 발매를 해줬으면 마음이 드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